하 어, 하! 어형 왔어요? 아 와... 여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? 완전 시베리아다 시베리아 아... 이름은 건조해지는데 아? 오늘 왜 이렇게 더워? 여기도 너무 더운데? 엑스동생 네. 옹동생 형이 거하게 썰테니까 메뉴 한번 골라봐 아. 오케이 어, 저는 쿨빙수 먹을게요 야 거하게 쏜다고 더 골라 어 그러면 오죽겠네 너 근데 피부 완전 촉촉하다 응. 물광이 아주 기깔 나는데 너 수분크림은 따로 안 써? 수분은 겨울에만 하면 돼나봐 촉촉하잖아 어? 근데 나좀 땡기는 것 같은데? 땡겨? 땡기면 안 되는데 내가 땡길 리가 없는데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! 아그 정도예요? 어우 나 추워 아 근데 너무 덥네 진짜 씨. 아... 아 음, 뭐 에어컨 킨 거야? 만 거야 이거? 아 저기요! 에어컨 좀 켜주세요!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! 에어컨 좀 켜주세요! 에어컨 좀 꺼주세요! 에어컨 켜주세요! 꺼! 어. 에어컨 바람이 얼마나 피부에 무서운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봐봐 내가 얘기했지? 제대로 안 챙기니까 피부장벽 그냥 완전히 무너졌잖아 너넨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너넨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에어컨 바람 쐬다보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그냥 쫙쫙 당기지 않냐? 너넨 이미 다 무너진 거야 추울수록 수분을 쫙쫙 빨아먹고 있다고 뭐하는 거야? 몰라? 어? 어? 아? 어? 아? 산뜻하게 바른 것 같지도 않다라는 거야 이렇게 다 해가지고 탁 달라 요거 캡슐 봐라 끝장 나는 거야 속에서 다 채워서 촉촉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젤 크림이지만 크림의 장점을 가진 프리메라 수딩 젤 크림 얘 하나면 올여름 끝장, 끝장 난다 저희 안 사요 우리가 힐링을 하게 해준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하냐고 한 번만 딱 기회를 줘봐봐 야 자자자 자자. 아, 챙겨가 가자, 빨리 가자, 더 챙겨서 챙겨, 손손 챙겨, 챙겨. 눌리지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돈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넣어봐. 네. 넣어. 서비스? <웃음> 미안한데 서비스는 없어. 여름철 속보습을 싹 채워주는 크림의 능력이 재란해쏙 프리메라 워터리 수딩젤 크림 프리메라! 프리메라 빨리 살아. 내가 뭐라 그랬냐, 옹아? 이게 뽀대고 이게 쿨이다. This is 뽀대.